이런 기분이구나 아쉽네. 이 맛에 의사 하나 하시네맛 <웃음>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지가 한게뭐 있다고. <웃음> 어떤 기분입니까? <웃음> 아이고. 아, 또 뭐가. 내 손으로. 사람 살릴 때 기분. 뭐... 어... 내 손이 역시 금손이구나 싶은 기분? 수술도 결국 이 손맛이거든. 요리사 금손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좋은 화가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손에 금 바르는 거 세상을 얻는 게뭐 밝은냐? 의사한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금이고 세상인 거지. 정 그렇게 너도 궁금하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든가. 제대로 하면. 혹시 나중에 교수님 수술할 때 저한테 맡기실래요? 네. 어? <웃음> 좋으시긴. 걱정 마세요, 그럴 일 없으니까. 뭐, 의사 계속 갈 것도 아니고. 아이, 왜 이렇게 졸려, 배도 고프고. 12시간을 수술했는데 그럼 당연하지. 12시간? 아니, 이렇게 오래 걸릴 거였으면 미리 말을 해주든가. 말했음. 안 하려고? 아니, 밥이라도 든든히 먹었지. 아 무슨 수술을 12시. 하,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? 의사가 할 짓이다, 의사가. 아 자식이. 그리고 너 평소에 좀 체력 좀 길러놔. 비실비실해가지고 어? 스쿼트 좀 해. 2시간 아, 수술로 대문짝만 하게 놨는데 12시. 하, 내일은 아주 남대문짝. 그럴 리 없다. 걱정하지 마. 방과장은 내가 아주 잘 알아. 두고 봐. 막힐 거야.